여기 5억 밖에 없는 이유. 전재산을 털었습니다. 진짜 여기 아까전 말해도 150원인가 135 있었거든요. 다 털었습니다. 에이전트로 돌려서 아이콘으로 오늘 뽑아 봅니다. 아, 진심으로 일단 저가 진짜 다들 다 보여드리려고 아이템을 저가 다안 받았거든요. 일단 이거 생방송 중계. 이거는 아까전다 했으니까 받고. 자, 지금 현재 준비한 것들. 요게 일단 특별 판매. 이것도 저 혹시 몰라서. 저 일단 사놨고 70 의뢰상자 이게 제일 메인이고요그 다음에 아이콘 올 의뢰상자 그거랑 이제 밑에는 따로 뭐 이렇게 받는것들인데 요렇게 해서 오늘 한번 좀 까보도록 할게요 어 가봅시다 70 쿠폰들 다 보여 일단 요것들 헷갈리지 않게 다 일단 받아놓을게요 어미리미좀 받고 요런것들 그냥 헷갈리지 않게 그냥 받아놓을게요 요런것들은 필요가 없어서 어. 야, 알아서 너네들 알아서 줘 10억을 주든 는 얼마를 주든 아 5억? 10억정도 그래, 기대를 했는데 5억? 너만가인겨 심지어 1억에서 10억까지 주는것 같다 1억을 줬다고 오케이 복귀었다 이정도면 복이죠 어 나쁘지 않아 요런것들도 그냥 좀 시원하게 빨빨리 그냥 까놓을게요 MPTI부터 시작해서 이런것들은좀 미리미리 까놓고 선택 열어놓고 요것도 요거까지만 딱 열자 어, UCL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요기에서 많이 불꽃이 뜬다? 대박나는거죠? 가보자고! 부금 바꿔 어저께만큼은 저가 어저께만큼은 저가이 원래 제 부금 틀었었는데 잘 안떴었거든요? 근데 다시 한번 리벤지로 정무형 믿는다 진짜 리벤지로 갑니다 제발 요기에서 불꽃 한번 진짜 벤제마? 요런 선수들 형 이번엔 진 나와주자 어저께 나다 터졌잖아 나와줄만 하잖아 진지하게 가보자 까볼게요 가봅시다 불꽃 제발 불꽃 챔스다 일단 무조건 챔스 나와야돼 무조건 챔스야 불꽃 아시티반 뭐야 시카고 통어이 24억짜리 어 일단, 올 선수 팩에서 떴겠는데, 토머리에다 발라, 호날두. 일단, 티밥으로, 24억이 떴어요. 어. 근데, 여기에서 24억이 떴기 때문에,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. 일단, 요것부터 깔게요. 요것부터 일단은 올 선수 팩 한번 가자. 가보자, 올 선수 팩. 오케이, 올에서, 올의 선수 팩. 아, 이건 좀 별로 안 좋은데. 이거 안좋은거같은데 의뢰선수팩은 너무 안좋은데 오케이 요거 둘다 주는거고 의뢰는... 아... 저것도 좀 좋지 못하네요 요거는 가보자 불꽃 와... 이거 너무한데? 3억짜리 뭐냐? 내가 이것만 진짜 130억을 질렀다 내가 근데 내가 이거는 말이안돼 가자 아, 의뢰가 왜 나와? 와, 진짜 의뢰 상자 뭐냐? 나 100억을 질렀는데 이것밖에 안 준다고? 와. 어이가 없네. 53억 2천? 와. 창조 손해 당했다, 진짜. 아 나누기 2? 이건 너무한데? 나누기 2가 나온다고? 진짜 찬조 손해 당해버렸는데요? 창조 손해인데 이거는? 130을 써가지고 70억이 됐다고? 이거 포인트 없고? 심지어 저거 AG 포인트 상자 저건 뭔데? 와 AG 포인트 상자 이거 뭐야? 아여기 밑에도 서로 다른 확률로 둘 중에 하나가 뜨는 거네 와 요것도 별로 안 좋은 거네 <웃음> 와 진짜 내가 얼마를 썼는데 형 진짜 이건 아니다 개인적으로 아이콘팩을 절대 안주네 와 I'm here c u you l l n ever let me go